신혼여행 첫날밤 그윽한 클래식이 흐르는 가운데 신랑과 신부는 마주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고 미래의 탄탄한 사랑을 위하여 서로의 과거에 대하여 숨김없이 고백하기로 하였다 저 사실은 나 스무 살때한 남자를 알았어. 철이 없을 때못 모르고 사겼어 신랑은 묵묵히 그녀의 얘기를 들었고 신부는 그때의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심각한 표정으로 술을 한잔 들이킨 신랑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신부를 보며 마지막하게 말했다. 미안해. 사실은 내게도 한 남자가 있었어. 철이 없을 때뭔 모르고 뜨겁게 사랑을 했어. 야! 내 손에 죽어몰래 인간이야, 어? Boop boop boop!